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캡컷 강의 제 2강 캡컷의 재밌는 기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캡컷을 사용하면서 재밌었던 기능들 음성변조 스티커 편집효과 애니메이션 이네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번째는 음성변조 입니다 음성변조 효과를 알려드리면서 오디오 전체적인 기능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소리가 재생이 될거예요 여기까지 컷을 한 상태이고 소리가 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누른 다음에 쭉 미시면 음성효과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누르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다시 와서 이 효과를 놓고 싶다 이런 효과 또이 효과 또이 효과 이렇게 다, 다 적용이 됐죠? 이게 끝이에요 오디오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효과에 대한 음성 변조는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따로 오디오를 더 씌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볼륨을 줄이면 소리가 이렇게 안날 거예요 안 나거나 아니면 또 소리가 나지 않는 동영상 거기에 내가 뭐 나레이션을 더 씌우고 싶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오디오 추가를 눌러서 음성 녹음 꾹 누르면 녹음이 되고요 떼면 녹음이 끝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단풍놀이 구경 갔습니다 이렇게 손을 떼면 녹음이 끝나죠 그러면 이걸 재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키티. 들리죠? 배경 키티. 소리는 키티. 안 들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눌러서 여기에 대한 음성효과 이것도 똑같이 키티입니다. 중후하게 안녕하세요. 다람쥐 낮음 안녕하세요. 외고 어. 그런 다음에 다시 누르면 없음 안녕하세요. 다시 원래대로 키티. 돌아옵니다. 이게 음성 변조 끝났고요. 속도 속도도 보시면 빨리 천천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갔죠? 또 복사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하고 줄였다 늘렸다도 가능합니다. 속도를 다시 일로 한 상태서 에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꾹 누르고 이동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분할도 가능합니다. 보시죠 분할. 그리고 여기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로 누르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변화 생기 보시죠 하 그러면 팀입니다. 소리가 서서 서서히 구경, 구경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면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작아졌다 점점 커지죠 소리 구경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작아질 겁니다 구경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똑같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단풍놀이 구경 같습니다. 페이드 인이고요. 볼륨도 이렇게 늘렸다가 좀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만들 수도 있고요. 단풍놀이 구경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들어가 보시면 음악이고요.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조심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편집효과 여기는 다양한 효과음 캡컷에서 제공하는 다용, 다양한 효과음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고요. 이거는 즐겨찾기 효과들입니다. 내가 즐겨찾기를 추가해 놓은 효과들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사운드 추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추가하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고요. 자, 음성 효과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운드를 지금 지운 상태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볼륨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속도를 줄이면 이렇게 빨리 되죠? 이렇게도 되고요 다음 속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게 원래 화면에 대한 속도인데 음성을 녹음한 상태니까 음성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추가로 알려드린 겁니다 음성효과 쉽죠? 그러니까 음성변조 효과를 알려드리면서 오디오 전체에 대한 기능들을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같이 한꺼번에 알려드렸습니다 음성효과였고요 그 다음 스티커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을 다음에 컷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스티커를 누르셔도 되고 텍스트에서 그냥 스티커 추가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사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모티콘 이런 이모티콘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많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효과들 잉크 퍼지는 효과들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요. 넣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크기 가능하고요. 똑같이, 복사, 복사 됐죠? 그러면, 이거는 편집. 여기서 편집을. 이것도 스티커에 대한 인, 아웃 반복. 똑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인 넣어서, 똑같이 속도가 가능하고요. 지난번 알려드린 거, 여기 반전도 가능하고요. 반전은 뒤집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석,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분할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티커 다시 들어가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같은 거를 계속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또 다른 거는 이런 효과 아니, 이런 이런 효과를 넣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샤렐라한 것도 넣고 싶다. 이게 여러 효과를 같이 넣어도 돼요.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예능 효과를 넣고 싶다. 진지 진지하다. 이걸 표현하고 싶다. 넣으면 이렇게 뜨죠? 이것도 역시 같은 결 계속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계속 보시면 뭐 예능에도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이런 표현하는 것들 귀여운 것들도 많고 취향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내가 어떤 영상을 꾸미려 하는 거에 대해서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로딩 중독 가능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도오시면 브이로그 브이로그 스타일 이런 거 넣으셔도 좋고요 이거는 동물 이렇게 귀여운 동물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되게 이거 말고도 더 많고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게끔 굉장히 많죠 지금 계속 넘기고 있는데도 되게 많죠 편집효과 편집효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바로 편집효과 보이시죠 편집효과는 뭐냐 이것도 똑같이 내가 뭐 이정도에서 일단 분할을 해볼게요 편집효과는 이정도 내가 이걸 오프닝을 놓고 싶다 그러면은 실행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조절 가능하고 복사 가능하고 변경 가능하고 요 다른 거를 변경 가능하고 이거는 분할은 안되네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영상에 할 것이다 대상한 거고 삭제 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똑같습니다. 편집 효과 변경 이거 같으면 은 클로징이죠. 클로징이면 영상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좋겠죠. 끝날 때이 영상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나게 하고 싶다. 줄여서 이렇게 끝나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흐리게 하고 싶다. 스포트라이트를 밝게 하고 싶다. 여기 가운데만 어둡게 가운데만 밝게 했죠. 그 다음에, 흔들리게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모자이크. 이게 모자이크 기, 기능입니다. 기능 취소? 없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샤랄라한 느낌? 재생해볼게요. 이쁘죠? 이것도 괜찮,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 계속 내려도 계속 나오죠? 그림자 효과. 이렇게. 그림자 효과도 보이시죠? 질감. 이런 거는, 이제 끝이 아니고 이렇게 내리면 또, 더 있어요.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편집효과 변경해서 분할도 있고요. 분할해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4분할도 가능하고 이렇게 넘겨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예쁜 영상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프레임 촬영한 느낌? 영화 같은 느낌? 쉽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없고 그냥 다양한 거 보여드린 거고요. 편집효과였고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나 일반 그런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이 화면에 대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화면 그냥 이렇게 보면 없구요 내가 원하는 장면을 클릭했죠 이렇게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한다 클릭을 했으면 여기는 애니메이션 보이시죠 그러면 인 아웃 팝 콤보 똑같이 보일겁니다 그러면 인 먼저 들어가보면 시작할 때 영상 시작할 때 이렇게 기간을 내가 이렇게 늘리고 싶다 그러면 꽉 차게 영상을 이렇게 계속 가나합니다 이렇게 요만큼만 하고 싶다 그러면 재생해보면 여기서 하고 다시 원래대로 한꺼번에 여러개는 들어갈 수 없구요 그 다음에 아웃 효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없애고 싶다 근데 이거를 좀 천천히 없애고 싶다 이렇게 천천히 없어지게고 쉽죠? 근데 인과 아웃은 같이 안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웃을 넣은 상태인데 인을 넣으면 아웃이 빠집니다 넣었죠? 그러면 아가 작아져야 되는데 안 작아지죠? 이거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시 들어가서 콤보 콤보 같은 경우에도 인도 아니고 아웃도 아닌 그런 느낌? 이렇게 적용이 다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적용이 됐다가 다시 나타나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나가서 원하는 부분 줄여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였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캡컷이가 음성 변조, 스티커, 편집 효과, 애니메이션, 거기 에 플러스 음성 변조를 하면서 오디오도 다 해드렸고, 속도 조절도 어떻게 하는지 다 말씀드렸고, 영상에 대한 속도, 영상에 나오는 음성에 대한 속도, 이런 거다 말씀드렸고, 그냥 음성 속도도 똑같지만 화면 속도도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속도도 플러스로 추가로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은 저번 시간과 포함하면 설치, 블로오기컷편집 자막, 화면 전환효과, 템플릿, 음성변조, 스티커, 편집효과, 애니메이션, 속도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총 11개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캡컷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시지 않게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 이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